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노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먹을 거는 어떻게든 소비량을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괜찮지긴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신경 써야 되는데 아이고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한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외면하지 맙시다 다 업그레이드 먼저 시키고, 1차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석탄도 적게 쓰고요. 음, 일단 여기는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됐어. 자, 우선은 집을 좀더 늘립시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죠? 집을 좀만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길이 잘못 지었죠? 여기 길이 좀 이상해요 이거 이쪽도 정리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길도 나중에 바꿔야겠구만 이거 자 다시 하우스를 만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 이 정도만 먼저 짓고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됐어요. 자 여유가 있을 때 돌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다운그레이드 안되게 좀 노력을 합시다. 잠깐만 그리고 한번 공짜로 돌려서 인더스트리 와이드 카드 이거 누른 다음에 제 벽돌 공장 있죠?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자 이녀석은 하나 더 만듭시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벽돌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좀몇개 지는 게 좋아요. 이제 원재료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고 이거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구나. 어쩐지 뭔가 생산이 잘안 된다 했다. 자 이렇게 내비 둘게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 먼저 건설되게 기다려보고 한 300명 정도 되면 그때쯤에 다시 발전을 시킬게요. 오 그래요 보기 좋네요. 자 건설인부 몇명 있니? 12명이나 있죠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업그레이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다돼 있죠? 거의 다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죠? 됐고요. 사람들은 금방금방 모여들 거예요. 모여들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어허... 또 생산량이 소비량에 따라잡히기 시작했죠? 자 이럴 때뭘 한다? 베이커리 짓는다. 베이커리 짓을게요. 점점 집들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거 참 좋아요. 자그래서 저희가 메디슨 메이커라는걸 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약물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저희. 자 메디슨 메이커가 나오기를 여기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없죠? 이쪽에 메디슨 메이커 있나요? 어 있네요. 이거 먼저 지읍시다. 중요해요. 자 이쪽 땅은 안쓸것 같으니까 여기다 짓고요자 우선순위 지정합시다. 급해요. 이렇게 놓고 허브를 좀더 심을게요. 여기 있죠. 자 이런 데다가 열심히 심겠습니다. 자 호잇! 이러면 됐죠. 자 잿들이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벌목시킬까 말까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벌목을 시킬게요. 거울로 합시다. 오잇! 됐어요. 자, 반대쪽 있는 벽돌 공장 거의 다 완성이 됐나요? 자, 일곱 번째 시대에 도달했고 이런 거 지정하고 벽돌 생기면 이거 바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이쪽을 연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소, 목장 아직 옷을 만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대로 바로 저거를 완성시킨 다음에 옷을 생산할게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자, 효율성 올려주고 이쪽 분명히 여기다가 제가 사냥꾼의 오두막을 만들어줬을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음식을 먹네요. 자 사냥꾼의 오두막 찾아서 지어줄게요 아 이거 안되겠구만 이제 이 자식들이 이거 자 일단 여기다 짓는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일단 지을게요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좀 급하니까 바로 영입을 할게요 아, 이렇게 할게요 한번 더 돌립시다 괜찮은거 있나요? 없죠 대기 대기 할게요 자 메디신메이커가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거에요 으 비싸다 근데 비싼만큼 값어치를 하니까 기다리고 자 지금 인풋이 없다고 메시지가 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입을 해야겠죠? 지금 이미 가을일 거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아니요 농사 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 일단 지켜볼게요 그냥 다음 시즌에 이쪽에다가 재배하면 또 나올 테니까 기다려볼게요. 자 먹을 거에 신경 써야 됩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또3 0 0 0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거절 이런 거 효율 올려주고 베이커리 찾아야 돼요. 베이커리 음 한번 더 돌립시다. 인더스트리? 말고 원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 더 필요한 거 이거 괜찮죠? 이거 하고 한번 더 돌릴게요. 베이커리 나왔습니다. 지금 돈이 많으니까 막 써도 되죠. 일단 하나 더 지을게요. 됐어요.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서 밀랍하고 꿀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음... 이제 슬슬... 캔들 메이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죠. 아 이런 거두개다 필요한데 미리 구입하자. 일단 다음 턴올때 그때 한번 구입을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졌다니. 이런 거꼭 신경 써야겠죠. 자, 벽도 이제 많이 생길 테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아이고, 다 떨어졌네. 좀 기다립시다. 나중에 대비해서 트레이딩 컴퍼니를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일단 저희 주변에 그게 없어요. 와인은 만들 수 있는 포도를 심을 수 있을 때가 없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진짜 먼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슬픈 소식이긴 한데 일단 그런 건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헉! 이거 업그레이드도 안돼 있었구나. 자, 빨리 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을 좀 시켜줄게요. 아무래도 베이커리를 좀더 지어야 될것 같죠? 하나만 더 지을게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이거 중요한 거니까 구입하고. 거의 다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빌더가 몇 명인지 봐야 돼요. 아홉 명밖에안 남았죠? 그러면 사람들 좀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일단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 이 돼지들이! 자, 여기다가 탄약군의 오두막을 만들었을 텐데.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서 도망가는 거구나. 일단은 뭐,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팔아버릴게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이것도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팔아버리고. 자, 벽돌이 생길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좋아요. 이쪽 라인은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행복하죠? 여기도 벽돌 필요하니까, 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됐어요. 이제 여기는 2레벨 이하로 안 내려갈 거예요. 네. 잠깐만, 미리 없다고? 아하, 이런 케이스가 생겼구나. 저 밀농사를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쩌면 좋을까. 난 지금 급하니까 3 여기 있는 거 받고. 자, 이렇게 받고. 밀농사를 좀더 지읍시다. 난제 생각에는 여기 있죠. 이런 데 지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가 더 크니까 이쪽에다 하는 게 낫겠지. 자,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안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 윈드비를 만들면 되겠죠? 세개다 적용이 되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다 하나 짓고. 됐어요. 여기다 하나 짓읍시다. 그리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우선 순위 올립시다. 총안 되면 파우더를 수입해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스톤 있죠? 이거를 파우더로 바꿉시다. 밀가루 있죠? 밀가루. 그래요. 이렇게 구입을 할게요. 일단 급하니까. 안정화 되면 다른 걸로 다시 바꾸고요. 자, 천골드 나갔지만 저희 수입이 2천골드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밀가루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바로 생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는 아직도 왜 일을 안 하고 있니? 이쪽에도 허브를 심어야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자, 사람들 더 뽑을게요. 자, 입군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베이커리. 베이커리를 더 만들어야 돼요. 자, 베이커리 있습니까? 없고. 없고. 한번더 돌려. 그래 이거 자 이쪽에다 베이커리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일단 여기다 지습니다자 우선순위 올리고 그것도 에대시 지켜주고 길을 만들게요 자 소목장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일곱 번째 시대에 있는 연구를 시작할게요 이거는 땅을 차지하는데 그 소비되는 비용이 30% 감소된다고 하니까 일단 저거 먼저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소목장 바로 받아올게요 자 소목장입니다 자이 아이를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어얜 짱네 작죠 여기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일단 하나만 지어볼게요. 정 안되면 이쪽에다가 농장 지어도 돼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완성이 됐는데 이쪽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음. 밀도 부족하잖아? 그한밀 그러니까 600개 정도 수입을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하면 굶어죽진 않을 거예요. 자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좀만 힘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리에다가 에헤이 길을 끊어버리자 이거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시 내리고요 베이커리 만들긴 해야 된다 만듭시다 자 이쪽에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뭐 어떻게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쵸? 사치품을 좀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그게 아쉽긴 해요 솔직히 네. 하나씩 하나씩 종류 다른 걸 만들면 그래도 레벨업 되는 건물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건 좀 지켜봅시다. 자, 겨울에는 행복해져라. 됐어. 아, 여기에다 됐을 것 같긴 한데 아니구나.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소농장. 그래요, 이거 하나 더 지읍시다. 자, 이 자리가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여기는안 되죠? 그럼 얘는 이쪽에다 지을게요. 이쪽에다 짓고 여기다 짓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을게요 여기서 가죽까지 생산하면 저희가 양복점이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농장 주변에 사냥꾼의 오두막을 짓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을게요 자, 일꾼이 몇 명인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1 1명 정도 있으니까 건설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만들었죠? 자, 여기도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디 갔니? 얘 어디 갔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러 올게요자 이제 가죽도 생겼겠다. 한번 다른 것도 만들어 보죠. 인더스트리를 좀 찾아볼게요. 와이드카 중요하고 흠..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거 없고 잠깐 캔들 메이커 제가 만들었었나요? 아직 안 만들었네요. 아 이거는 구입합시다. 제 밀랍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얘를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짚고 우선순위 올리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합시다. 소목장, 소목장 어디갔어? 이거 하나만 더 지을게요. 남는 자리는 양목장을 만들게요. 이게 양초 만드는데 면이 필요하더라고요. 면은 얘들이 생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초가 만들 때 재료가 부족하면 양목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할까 말까? 아 이미 꽉 찼잖아. 나중에 할게요 이거. 음 밀도 부족한데 이거 나 지을까?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자, 우선 순위 올리고. 약도 많이 부족하죠? 그 약초도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약초로 바꿉시다. 이거 있죠? 600개로 이렇게 구매를 할게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먹을 거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리고 집을 한두 개더 지읍시다. 자, 여기다 하나 짓고. 이쪽 길 없애자. 쪽에 있는 거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좋아요. 집을 여기다 지을게요 일단. 됐어요. 아픈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지금 또 과도기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일단 기다려야 돼요. 잠깐만, 그 전에 양복점을 만들 수도 있잖아.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이 녀석은 어차피 이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지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거 우선순위 올리고 나머지는 좀 기다립시다. 어느새 연구 완료됐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여기는 거의 다 연구가 완료된 것 같네요. 자역시 모르니까 이쪽에 로직틱스를 지을 수 있으면 지어줄게요. 와이드카드 씁시다. 이해했죠? 일단 여기다 지을까? 에이. 그냥 외화 수를 이쪽에다 지을게요 그 이렇게 맞겠다자 이렇게 지을게요 그리고 자 딜리벌 타겟을 여기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와중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근데 너무 늘리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 적당히 협상을 합시다 자 이런식으로 약물까지 수입을 하면 생산을 바로 할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나가죠 그런데 수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자, 뱅크만 잘 찾으면 돼요 이런 거 있죠? 산 다음에 뱅크 어디 갔어? 왜 여긴 없니? 그럼 와일드 카드에서 찾아야겠죠? 자, 뱅크는 제가 이쪽에다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여기 하나 없애고 만들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죠? 야 애들 너무 많이 태어난다. 일단 럭셔리 작물에 좀 신경 쓰긴 해야겠네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자 이녀석이 있죠? 이녀석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크기가 너무 작은데? 자이세계는 특수 열매를 만들게요. 이게 사치품이기 때문에 여기다 풍차 하나 더 주면 될것 같아요. 자한바더 돌리고 원하는 거 없고 말고 말고 그래요 이거 여기서 풍차를 하나 선택할게요. 어차피 풍차는 나중에 쓰긴 써야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고 오잇 됐어요 아 그리고 집을 만듭시다 지금 현재 로서 방법이 없네요 좀만 더 만들게요 자이 정도까지만 만들게요 자 우선순위 올려놓고 빌더 몇명 남았니? 아직 많죠? 좀만 더 받을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완성이 다 되고 가고 있어요 그레이도다지킵시다 따뜻한 집으로 만들고 좋아요. 이제 이쪽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벽도 다 썼죠? 좀 기다릴게요. 자, 두 번째 사치품이 나올 거예요. 이거 바로 연구시켜가지고 효율성 올리고 저희가 받은 카드 있죠? 입부 줄여주는 거 자, 이거 먼저 하나 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다른 거 건설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이런 거 별표 찍읍시다. 와이 돼지들 보소 이거 저것도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쵸? 완성됐어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밀 생산량 좀 올리도록 이것도 소모량을 좀 줄일게요 지금 밀이 중요해밀 이쪽에도 밀 아이고 이거 잘못 지었다 다시 할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하면 되겠구나 여기다 하나 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양복점 언제 생깁니까 이거 이것도 만들어지면 행복도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하우스 레벨이 5레벨까지 올라갔죠? 2레벨만 더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퍼메이커라고 해서 효율성 더 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게 해금이 되기 때문에 먹을 문제는 좀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됐다. 자, 빠른 업그레이드 끝. 와, 많이 들어가죠? 어떻게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자, 이런 것도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춥지 않게. 아 그러고 보니까 웨어하우스도 슬슬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의 저장고 신경을좀 써야 돼요 이거 있죠? 주변에 한두 개씩 좀 지읍시다 이쪽에는 제가 지시 내렸을 것 같고 맞죠? 여긴 됐고 그 이쪽에도 웨어하우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만듭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요 자가족이 생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 요 마땅한 건설 자리가 없는데 그쵸? 이쪽은 다열매캔 되고 여기밖에 없는데 안되겠다. 여기다가 집을 만듭시다. 새로 만들죠 뭐. 일단 네개 정도 만들고 아이 땅이 좀 좋긴 한데 일단 이 정도 지읍시다. 여덟 번째 시대에 벌써 도래했네요. 자 사이언스 아웃풋이 있고 하우스 인컴 올려주는 거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농장 수확량을 올려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거 먼저 신경을 씁시다 뭐가 부족하니? 나무? 웬일이니? 자 나무를 좀 받아옵시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거좀 끄기 끌게요 지금 의자들이 너무 많죠 자, 이거 두개 끄고 그 다음에 수판대 데가 어디 갔지? 컴펜이 있죠 이걸 한천 개로 늘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이런 거 어차피 무역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모든 집은 다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나중에 합시다. 얘를 사용하려면 제가 포도까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거부 할게요. 야 떠나는 사람들 많죠? 난 여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완성됐으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뱅크 짓는 거 잊지 마세요. 뱅크가 없네. 그럼 와일드 카드에서 쓸게요. 자 수입은 늘려야 되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복도 올려주는 거 있죠? 터반 그 극장도 있긴 해요. 극장도 있긴 한데 그래도 유지비 적게 되는 걸 선택할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 밭을 좀더 만듭시다. 여기는 거리 안 닿겠구나. 댕댕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흐흠. <웃음> 좀 기다릴게요. 이제 조만간 나무를 심는 지대를 또 구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이쪽 있죠? 여기다 길을 만든 다음에 나무를 캐는 곳을 활용합시다. 자, 불지 하나 만들고. 길을 어디서 빼오더라. 자, 이쪽은 먼저 구입합시다. 구입하고. 아, 뚫려있네. 길을 연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폴스터를 지을게요. 원하는 게 없구나. 원하는 게안 나와요. 여기있다자이 아이를 바로 심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 스쿨. 스쿨은 그 라이브리의 상위 버전인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유지비만 더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저런 건 내비둘게요. 이야 알록달록한 도자기들 생기는 거 봐봐요. 그죠 술도 좀 늘릴까? 자 술도 좀 늘려볼게요. 이 아이를 쭉 뒷자락에다 지으면 애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자리가 없죠 여기다 짓겠습니다 길을 연결할게요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어 버벅거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도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됐고 뱅크도 완성됐고 열기 업계를 시키고 좋아요 아 아무래도 메디스메이커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게 생산 속도가 좀 많이 더디죠 자 여기 주변에 있습니까? 없고없고없고 그래 여기 있죠? 자, 메디슨 메이커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리는 없으니까 이쪽에다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지금 이제 400명이 되기 전이고 돈도 3만 넘었고 그 다음에 뭐 자원들이야 돈 가지고 수입하면 되는 거니까 딱히 문제는 없죠.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조만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좀만 힘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사치품만 좀몇개더 제공하면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